f r e n choose to spend time together. 친구들은 그뭐 접촉하기 위해서 뭐아 뭐냐 keep 유지할 필요가 없다. 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친, friends choose to spend time together.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낸다. 네 이거 잘 보냈고. Our relationship grows and deepens not because it should, but because we both genuinely want it to. b u t t this lack of structure can also imperil our relationship. 하지만 이런 구조의 부족은 손상시킬 수 있다 우리의 그 관계를 responsibilities at work or in our marriage.